운동 열심히 하면 뭐해? 이렇게 먹는데. 아어고제그 주시 맞거 아 진짜로 욕해요. 컨디션 <뽜람 stop> <뽜람>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왜? 제 컨디션 어떠세요? 좋아요선 조금씩 뭐 와주세요? 그럼요. 음, 진짜 <웃음> 주장 운동 힘들어서 주장 곱볕을 못 하겠고 엄마가 집으로 같이 어을 지금 대교 할 사람이 없어요 여덟이면 많이 어 <웃음> 저의 취임식에 <웃음>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<웃음> 짜자짜자. 짭성이가 어, 너무 없으시네요 표정 축하드려요 설레님 축하드려요 그렇겠네요뭐한달리 하고 있어야지 팀 주장 말고없었 부장 말고 없지? 부장 말고 없죠? 어, 먹어있어 그냥 워터보이나 있는 거지? 워터이나 있는 거지? 야, 막내 물 챙겨서 좀 있으면 우리 필라테스 보기. 여기 집에 먹고 갈바 아니야 식사를 먹은 거니까요! 운동 열심히 하면 뭐해? 이렇게 먹는데? 야, 먹어봐, 존맛이야 아,